예, 안녕하십니까. 그, 카티아를 쓰시는 분 중에, 그, 스케치에서 타원 구속을 잡는 게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치로 돌아보겠습니다. 뭐, 일반 스케치로 들어오시다, 아면 포지션 더 스케치로 들어오시던,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요. 저는 면 잡고,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타원이죠. 엘립스 입니다 자 타원을 구속을 잡으실 때 첫번째 방법은요 찍으시면 위에 스케치 툴바가 있죠 여기 센터 원점에다 한번 해보죠 0 탭키 입니다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치수값이 바뀌기 때문에 탭키로 이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0탭탭탭 탭, 탭. 메이저 레이더스 있죠 자한 50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 20으로 하죠 그러니까 메이저 레이더스가 장축의 절반 마이너 레이더스가 단축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0도 엔터 치면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완전 정의가 되죠? 그렇죠? 50에 W니까 100이 되고요. 20에 W니까 4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선은 각도선이기 때문에 이거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센터의 치수로 걸리는 거 보시죠. 자, 여기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이렇게. 세우고 싶다. 아니면 45도로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습니다. 0, 탭, 0, 탭, 탭, 탭. 그렇죠. 똑같이 50에 20, 뭐 45도, 엔터, 치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위치에다가, 이쯤에다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1사분면이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죠. 만약 2사분면을 한다고 러면 h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0에 50 그렇죠? 메이저 한 30을 할까요 마이너 10 각도 영도 90도를 해볼까요 엔터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요게뭐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식이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케치 작업 하실때 어떻게 하시죠? 이메일 이렇게 그려놓는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가지고 구석을 잡고 싶습니다 자, 치수를 먼저 줘보죠 타원을 찍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축이죠 기입하는 척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여기에 마이너 엑시스 단축입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메이저 장축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입하셔도 되고 얘를 찍고 기하학적인 구석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메이저 마이너 두개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석을 일단 잡아놓는 겁니다 당연히 이 원점하고 이 센터하고 얼마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치수를 잡아야겠죠. 그럼 이쯤이면 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회전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타원 잡고요. h축이든 v축이든 두 개의 축 중에 하나를 잡고 각도, 앵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각도가 생성되면서 완전 정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수동으로 하실때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지워보죠 이쪽에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똑바로 세워보죠 이렇게 찍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좌표 센터에 어떤 x축, y, 에, x좌표 y좌표 값을 줘야겠죠 저는 한 30, 이쪽도 3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타원 찍고, 기하학적인 구속에서, 메이저, 마이너, 둘다 주죠. 화살표를 잡고 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 이쪽은 뭐, 2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이 그렇죠? 타원이랑, 뭐, h, v축이랑, 그래서 그렇죠? 자, 앵글. 거리값, 앵글을 주면 되겠죠? 지금은 아마 0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각도 있죠? 180도 나오나요? 예.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0도로 잡으면 어떻게 죠 0도나 180도나 지금 상황에서는 똑같죠? 만약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죠? 각도를 뭐 90도 이렇게 하면 돌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원 구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린 상태에서는 축이랑, 그렇죠? 이렇게 앵글 구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축이 아니고 이미 선이 있죠. 뭐 이런 선이 있다. 근데 이런 선 자체가 이미 이렇게 구속이 걸려있다. 45도다 했을 때요. 원점이 요점이 원점이랑 맞듯 모양이에요. 일치 구속을 걸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랑 타원이랑 이렇게 해서 앵글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던 여러분 편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타원구속도 여러분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